피부 고민 있는 사람! 저요! <웃음> 제가 손에도 지금 막상처있고막 이러고 험난한 막 삶을 살았다 <웃음> 고생했다 향은 허브향 나요 허브향이 막 허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웃음> 웃지 마 너무 좋다! 우리 쇼호스트 민낯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셨근데 맞아요, 여기 지금 한 2,000분 계시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자 마세요? 키키키키 키키 금지? 그래, 지금 미리 웃... 미리 웃자 아, 진짜? 이제 가볼게요 마이크가 떨어졌네, 마이크 도올랬나 보다 마이크 어디 갔네 어머, 나 마이크 어디까지 갔 거야? 사실은 일부러 시간 끌고 있어 지금기 싫어요 기억해 주실까요? 이거 사진 찍겠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여기다가 제가 금지 어우 수있나 금지 웃지 않기 약속했어요? 물을 여기 충분히 적셔주시고 바로 지어지죠? 어머! 홍조 바로 아웃 시작하고 어. <웃음> 그날의 화장의 양에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힘 진짜 완전 좋다라고 하신 분들 나 오늘 좀 여러 남자 마음 울렸다 그런 날에는 좀 500원어치 정도 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진짜 반지네 그죠 왜냐면은 반반으로 집에 갈수 없어요 <웃음> 치킨는 반반인데 내 얼굴은 반반 안돼 <웃음> 20대로 봤셔 <마셔. 웃음> 저장 <짱>. 저도 20대이신데 아 <웃음> 정말 야 여기 너무 착하시다 다들 써나 먹어도 뭘 안해주시고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너무 다 친절하게 예쁜 말들만 해주시고, 막 솔직히 안 하기로 했던 것 되게 잘 지켜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막 20대 같다고 해주시고, 언니 가지 마요. 집에 갈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했어갈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